크랭 a TV. Guys, there's something coming. What the what? What the what? We gotta go! Fuck. Omi, cut, cut. I am. 근데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손으로 그대로 막고 있어. 딱 여기 야구게도 이렇게 돼. Can he go? 지금 상대편은 스트 쿠프입니다. 스트 쿠프. 수트코프. 감염된 테란. 오 이거. 빨리 위에 뛰어내려, 위로 뛰어내려. 위에 뛰어내려. Why don't you jump? What? No way! 뭔 소리야? 안하 죽어 인마. 해야 돼. 난 선택지가 없어. Have you son of a oh 아! 어? shit oh 어? 아니 주먹어 run. run run grab my hand let's go come on 아니 안 뛸라고 하길래 no, her, not me. 그리스타! no! fuck! you piece of shit! she's a woman! don't you know? baby it's okay honey I'm okay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<웃음> 아 갑자기 나 이상한 사람 됐어 <웃음> 아니 난 이렇게 하려고 한거아웃길려고한게 아니, 한게 아니. <웃음> 내가 웃길려고한게 아니 <웃음>